아 더워 더워 더워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찬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진짜 미쳤죠 와 진짜 지금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와 더워서 진짜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어가지고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그게 오늘 도착을 해가지고 그거를 빨리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급하게 켰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안녕. 안녕. 오우. 안녕. 이따가 이따가놀 자. 히든 조명이라고보이시죠바로 조명인데요 한번 빨리 까볼게요 자. 이겁니다 히든 라이트 야 정확한 그 명칭을 한번 볼까요? 플렉시블 LED 바라고 되어있죠? 플렉시블 LED 바 USB 전원으로 되는 건데 지금 이거 지금 이렇게 어? 언박싱 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렇게 감겨져 있는데 이렇게 꽂을 수 있게 LED LED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게 그래서 2m가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USB 잭이 함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 리모컨이에요리모컨 이게요 9단계의 밝기 조절이 가능하고 11단계의 디밍 속도를 조절할 수 있대요 제가 이거는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제 방에 설치할 게 아니라 어, 누나방에 있는 침대에 설치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나방의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누나 오기 전에 빨리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누나방을 이렇게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되는데 제가 어, 유튜브 영상을 위해서 공개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제가 좀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뭐 하다가 누나가 오면 어쩔 수 없죠 뭐. 그쵸?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럼 그거고 여기는 거의 뭐 찜질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누나 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다른 부분은 안 보여 드리고요 <웃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누나 방이 이렇게 생겼어요 누나는 침대 생활을 많이 해 가지고 그리고 독서를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침대용 바퀴가 달린 저런 책상을 저렇게 두고 눕기도 하고 앉아서 책도 읽고 주로 저기서 일을 밖에서 오래 하기 때문에 침대에서 편하게 보내는 스타일이고요 여기 책상에 뭐 간단하게 있고 그냥 흰색의 방이에요 그냥 이거를 쫙 풀어 볼게요 이렇게 쫙쫙 풀어 가지고 보면은 여기에 양면 테이프가 이렇게 있어요 이걸 아마 떼면은 이렇게 어, 됐다 어, 뜯었어 뜯었어 뜯었어 뜯었어 이거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아, 이렇게. 2m니까 이렇게 이렇게 붙여나갈 거예요 아주 쉽답니다 아주 간편하죠? 자 이제 자 여기를 보시면 이제 바닥까지 다 붙인 다음에 이렇게 얘가 전원이 나와요 전원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을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줍니다 아, 자 연결됐죠? USB 잭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누난 집에서 이걸 쓰기 때문에 이거 꽂아 볼게요 여기다가 꽂으면요 연결이 됐겠죠? 그리고 이제 전원건 관전지 했으니까 이걸 뗐어요 고와잠신없다 아, 네. 몰래 하려니까 자 전원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짠 와우 대박 와우 안녕하세요. Hi. 방이 깨끗했죠? 네. 청소해주셨나요? 네. 오. 옷은 내가 청소할까? 이거 제가 누나에게 줄 선물을 음. 방에 설치해놨습니다. 아 진짜? 찾아봐요. 어지 비료를 여기 어디 어디냐? <목소리> 없어요. 힌트는 조명. 조명을 찾아라. 내가 힌트를 하나 줄게. 띠르링. 뭐? 뭐야? 전원을 켜보세요. 우와. <웃음> 대박. 분위기 완전 좋다. 음, 리모콘 나나로끄 우와 너무 예쁘다 예쁘죠? 어 이거 없어도 되겠네? 잘때 이제 오 이걸로 약간 낮게 응 음. 하고 발려을 이렇게 하고 응눈안 음. 보시고 좋겠다 어. 아, 이발 어두, 어두울때도 일어났을 때는 좋고 이거 안방에 설치해야 될것 같아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마음에 드십니까? 오 완전 마음에 들어요 힐링되는구만 그렇방 분위기가 음. 살죠 매력적인데? 응 저희 잠도 잘 보이고 응잘 쓰세요. 잘 왔어 잘 쓸게요. 네 도움이가 됩니다. 음, 광고 아닙니다 제 돈으로 주고 샀습니다 어, 깜빡이기도 하어오 <웃음> 부드럽게도 되네 근데 이거 약간 웃겨 껐다 켜졌다. 이거 속도인데 응. 이거 속도 빨리 하면은 거의 뭐 클럽이야 <웃음> 음. <웃음>